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블릭스텍스에서 립밤이랑 핸드크림이랑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제품은 뭐 노출에 상관없이 그냥 보내주신 선물인데 예전부터 꾸준히 뭐 립밤 제품부터 핸드크림 제품을 제가 또 사용하기도 했고 이제 좀 건조한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립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블릭스텍스의 립밤을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저도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웃음> 블릭스텍스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총 8가지의 립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리 좀 사용을 해봤어요 어, 원래 제가 사용하던 제품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릭스텍스 베스트 제품들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센시티브 립밤인데요 투명한 무색에 순수 저자극성 립밤이에요 8가지 립밤 중에 제일 부드럽고 발림성이 좋았어요 손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 버터 같은 느낌인데요. 코코아 버터와 시어버터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엄청 촉촉했어요. 센시티브 타입이라 민감한 입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즈베리 레모네이드 블레스트 립밤인데요. 이름만큼 향이 레몬과 라즈베리의 향으로 상큼하면서 달달한 향으로 되어 있어서 입술에 레몬에이드 사탕을 올린 듯한 느낌이에요. 비타민 C와 E가 함유되어 있고 보기에는 하드 타입일 것 같은데 입술에 올리면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촉촉해요. 광택함이 없는 립밤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트 립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민트로 청량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민트 제품은 자극적인 제품들도 있는데 적당한 감의 민트의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은 민트 립밤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딥 리뉴얼 립밤은 패키지는 니베아랑 비슷한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발리는 건 기본이고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나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광택감이 나서 입술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SPF24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줘서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립 바이브런스 제품은 뚜껑 위쪽에 거울이 내장되어 있어서 거울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컬러감이 있어서 거울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리 레드 컬러감으로 입술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달달한 체리와 스트로베리 향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바를때 자꾸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SPF 15로 자외선 차단 기능과 바르고 나면 광택감이 있어서 립 컬러를 살짝 올린 듯한 느낌으로 파데프리 메이크업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브로 되어있는 립 릴리프 크림이에요 어플리케이터가 사선으로 되어있어서 바를 때좀더 쉽게 바를 수 있고요 텍스처는 가벼운 크림 같은 느낌에 향은 민트의 은단향이라고 해야하나요? 약국향이라고 해야할까요? 뭔가 치료받는 느낌이 드는 향이에요 민트 립밤처럼 쿨한 느낌으로 입술이 엄청 건조할 때 바르니까 빠른 시간에 흡수되면서 진정이 돼서 저처럼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텐시브 모이스처 체리는 튜브 타입의 사선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고 체리향이지만 컬러감이 없는 제품인데요. 새콤한 체리향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달달하지 않은 상큼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도 릴리프 크림처럼 흡수력이 빠르고 수분감이 가득해서 릴리프 크림 제품의 향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인텐시브 모이스처 체리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 메덱스 제품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예전에 엄청 쟁여서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블리스텍스의 시그니처 립밤이라고 생각해요 단지형으로 투명한 왁스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드럽게 말리면서 각질 부각이 잘 안되고 각질이 잘 불려져서 각질 부각이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특히나 쿨링감이 돌면서 엄청 촉촉하고 광택감도 있어서 바르고 자면 다음날 보들보들한 수분 완충된 입술을 볼수 있어요 핸드크림도 보내주셨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보는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제품명은 똑같아요. 블랙스텍스 인텐시브 핸드크립 제품명은 똑같은데 확실히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고보습이다 보니까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손부터 온몸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정말 소량만 발라도 지속력이 엄청 좋다고 해야 되나요? 손에 뭔가 막이 하나 딱 씌워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 내 피부가 살짝 보호되고 있다? 실키한 느낌이 들어요 블릭스텍스 핸드크림 같은 경우 향이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잖아요 의외로 은근히 꽃향기가 나는? 제품이에요. 너무 향이 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여성들이 쓰기에는 너무 좋은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제가 지금 살짝 손에 올려볼 건데. 오, 제형이 거의 같네요. 마무리감이 실키한 것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향이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이 이런 향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까지 블릭 스텍스의 립밤과 그리고 핸드크림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립밤 같은 경우엔 제가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뭐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또 다른 립밤들은 어느정도 할인을 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립밤에 대해서 진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뷰티의 미지였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